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 은 이렇게 까르띠 시계로 디버클을 채우고 풀는 르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풀러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까르띠의 마크가 있고 이와 같이 디버클입니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손목에 찰때 줄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아주 편하게 찰수 있는 디버클인데 차는 방법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디버클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안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되구요. 이렇게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넣기가 아주 힘듭니다.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이 아래쪽을 넣구요. 이렇게 넣고 빡빡하기 때문에 잘 안들어갑니다. 쭉 당기면 이렇게 해서 생겼죠? 쭉 당기면 당겨집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간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죠? 이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가죽이 휘어지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좀 세게 당기면 가죽이 상하지 않게 세게 당기면 디버클을 가죽에 넣는 걸 완성한 상태입니다. 시계줄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딱 하고 소리가 난 상태, 그리고 풀 때는 이렇게 풀르고 손목을 넣고 아주 쉽죠? 그리고 뺄 때는, 조정을 할 때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빼고요. 한쪽씩 빼는 게 낫습니다. 한쪽 한쪽 하면 아마도 가죽이 상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쪽을 빼고 시계를 조정하려면 더 줄이려면 더 당기면 되고요. 여하튼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가죽을 빼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디버클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려서 빼고 넣고 하면 시계줄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까르띠에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 제품으로 디버클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JC 직거래소였습니다. 짠!